On fire, 모두 잠든 시각. It's time zero hour. Yeah, s h o w my flower. 지한채 내뱉는 저 이빨린 말은 그냥 우선 넘겨 알아보네. Don't <놀던> 소리 u 대로우 y soul, you e t a wow. I t i t o e w s b e r here. Tell me, w a t you lie. Why will we ever try to keep the medicine? PD, 없잖아. 둘이서 못 들어. Go, t S u babe. Eh. 그치? Don't care about none. Ayy, c a n keep m 괜히 몸을 맡겨 내게 널 애써 바꾸려 하지마 그저 간대로 흘린 널 우선은 지경이 는 기운 부로 헤쳐버려 자우로 됐어 이제 내비고넘어와 이제는 아마 변화 다시 끌고 앞서 나가봐 마져봐봐 클로절된 절 부로 헤쳐 자우로 길걱 좀더 옆자리에 태워 데려갈게 w h o k at the place where we'll let me I'm right, no man. Right. I take you, I will be my guest. Good morning. This s such g o o play. t h s you r e me. s i h e d 인가타 하나하나 다내고가 Lady I know how to stay cool a n t r n o o